안녕하세요 띵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원래는 강의 제작을 빨리 끝내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검수를 좀더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다 제작하고 검수까지 여러 번 해서 최근에 클래스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제 클래스 얼리버드가 끝나고 오픈이 되는데요 원래는 보통 오픈 날짜가 좀더 뒤가 맞는데요 제가 빨리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정대로 오늘 4일 일부 뿐이 아니라 모든 챕터가 오픈이 됩니다. 강의를 만들고 자체 검수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블렌더 입문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면 좋겠습니다. 강의를 만들다 보니 제가 생각한 초기의 작품 개수와는 달라졌는데요. 맨 처음에 클래스 응원을 오픈했을 때 보신 분이라면 현재의 세 가지 작품이 아니라 이 수조와 사이버펑크 그리고 실사 인테리어가 추가로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. 그런데 초기에 어느 정도 강의를 대강 만들었던 것을 토대로 총 강의 시간이 나왔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어, 클래스 1.1에서는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품은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보너스 챕터를 만들어서 그두 가지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따로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어, 올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무료 공개 영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한 챕터 전체를 무료 공개로 할 수는 없어서 대신에 아예 다른 작품인 바닷가로 변경하였습니다. 챕터 수가 줄어든 만큼 첫 작품부터 기능을 많이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현재 있는 작품 세가지를 완성하시면 없어진 작품의 작업은 사실 반복이 대부분이고요. 보너스 챕터에서 알려드린 것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다만 저도 이 과정 자체를 강의로 찍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아쉽네요 현재 이 커리큘럼은 클래스원어 사이트에서 커리큘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강의를 제작하느라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은 만들지 못하였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완성해서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유튜브에 올린 작품들이 전부 다 블렌더만 활용해서 완성한 것인데요 이제 다른 툴도 사용해서 작품을 좀 만들까 합니다. 현재는 최근에 출시한 서스턴스 신버전을 구매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작품이 완성되면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